근데 아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 가야죠. 복수하러. 네? 복수요? 가보시면 합니다. 네? 복수? 그래, 복수하고 싶어 나도! 복살래요어 여기가 603호지? 어, 여기다. 똑똑! 똑똑똑똑! 누구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코팡에서 나왔습니다. 아 짐을 일단요 나 드릴게요. 어 빨리 오셨다. 어 우리 아들 거네어쩜 어? 이렇게 빨리 오세요? 당연하죠. 코켓 배송인데. <웃음> <웃음> 그럼 수고하시오네 감사합니다. 어 좋아겠다 우리 아들 기현아 기현아 택배였어. 택배 왔다. 오 진짜요? 오와 택배 왔다. 아, 이게 뭐야 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닌텐도가 아니라 뭐야 닌텐도리네 어왜벽돌이 들어있지 에이 뭐야 이거 죽고 나에서 시켰는데 진짜 왜이런거야 응? 어? 이거 뭐지? 고객님 돈은 제가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하하하. 호구, 호구 담당인지 에이 아무고 호갱이네. 엄마, 나 주소 있어. 나그 사람한테 갔다 올게 엄마. 어안 돼. 어디 간다는 거 혼자. 됐어 엄마. 내 닌텐도. 내 닌텐도. 기현아. 기현아. 아니 학생. 왜 울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닌텐도를 받아들이는. 닌텐도 대신 닌텐도리라 아니 그냥 돌이 왔어요 저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모은 인인데 n 아, 그런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제가 출발하죠 자. 근데 아저씨 어디 가시는거 n 요 n t e n d o Nintendo, Nintendo, 복수 n t e n d o n 복수할래요! 어? 왜 오락실 앞에 내려주셨지? 어, 일단 들어가보자 우와... 오락실 진짜 오랜만이다 어? 이거 뭐지? 모범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는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면 1번 아니면 2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복수! 1번! 복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건 접수됐어요. 어, 내가 먼저 알아봤는데 아기들 코묻는 돈을 갈취해서 벽돌을 보내는 택배 사기범이더라고. 아주 나쁜 놈이야. 김 군, 어떻게 움직일 생각인가? 눈에는 눈, 이해는 됩니다 이런 택배 사기범한테는 똑같이 택배로 복수해 줄 수밖에요. 코봉아 지금 이 녀석 어있는지 소재 파악 좀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찾았어요 지금 강남에 코봉타워에 있어요 어 알겠어 아씨그금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몸조심하세요 어 몸조심하라고 그럼 코봉타워로 모험택시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또돈 엄청 벌었지 않냐? 우리나라 <웃음> 번 건데? 어? 아니 제품을 받고 돈을 입금해야지 바보한지 돈부터 입금해 다들 <웃음> 야 세상에서 코모돈 빼먹는 게 제일 쉬운 거 같아 <웃음> 나 이번에 그 돈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살 거다 야 그거 엄청 비싸잖아 야 10개도 살 거야 10개 <웃음> 플레이스테이션 좋았어. 좋았어 그 방법이 있었군 고봉아 이 녀석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하고 싶어해 어서, 작업 준비해! 네, 알았어요! 제전문이죠 아이, 그나저나, 이거, 풀스 매물이 별로 없던데. 잡 h a t s 잡 p w h 잠깐만 어? 물건 h a 다 플레이스테이션 5! up, what's up, 야지 아, 아, 여보세요. 네여보십시오아 벌써 혹시 있나요? 예 네, 마침 딱 하나가 남아있네요 오, 그,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빨리 빨리, 빨리. 아싸 아, 구입하실려면 바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입, 입, 입금이요? 저 현장 직거래 안 될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을 찾고 계셔서 지금 바로 입금 안 하시면 어, 물건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고객 어떡하지.. 직거래 아, 아, 아, 해야 되는데.. 이건 아, 저기 그러면 지금 상자 입금할테인 건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네 계좌 받아 적으세요! 어, 받아 적.. 야야 받아 적어봐 5600-347-603-5호구요! 오리, 아, 그냥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웃음> 아이 오랜만에 중고나라 들어오니까 진짜 볼게 많네.. 어? 음. 야 이거 뭐야.. <웃음> 거봉아! 거봉아! 아예 오셨어요! 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 아 잠깐만 이거 좀 해놓고 잠깐만요 미안해요. 어? 아, 프로스타지까지. 이... 거봉아, 진짜? 아이 좀 빨리 일좀 하자. 아이 잠깐만, 알았다니까 지금. 나도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람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아안 아, 되겠네, 이제 신 어? 형 지금 내 컴퓨터 끈거 맞아? 그래 껐다 뭐 어쩔 건데 네가내말안 듣잖아 형 사람이야? 어떻게 내 컴퓨터 끌수 있어? 어?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형이야 형이 화이 입술 위에서 컴퓨터 껐잖아 어? 인정을 해야 해 어? 인정을 해야 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형이 화해 입술 에서 컴퓨터 껐잖아 아인정 해야 해 아니 내가 내가 지금 이거 쇼핑하고 싶어서 했겠어? 어? 내가 지금 쇼핑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이 안에 제품 있잖아 그만해 저저저 다들 진정하게 김군! 아, 이 상자들은 뭔가? 네 아저씨 저는 이 상자 안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넣을 생각입니다 바로 코봉의 똥방귀죠 뭐야?! 형이 화이에휩쓸 지금 내 똥방귀를 이 안에 넣은 거잖아! 어? 잠깐만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아 그러니까 이 안에 똥방귀를 넣는다는 얘기죠 형? 그래 좋아요 자 그렇다면 내 방귀를 음... No. 됐어 코봉아 <웃음> 갑니다 형자 no. no. 자, 마지막 상장까지 자 준비하고 자 갑니다 아 no. <웃음> no. 어, 어, 큰일 났다 왜 그래 코봉아 왜 똥이 나왔어 잘했어.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됐어. 우리 고봉이 떠이드러인 떡방기 상주야. 고봉아, 정말 고맙다. <웃음> 아이고, 음... 별 말씀을요. <웃음> 아저씨, 빨리 그럼 출동하세요. 어, 그럴까? 출동.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 아, 안쪽으로 들어드릴까요? 나 이쪽에다 줘, 이쪽이죠. 자, 다 됐습니다, 공연이. 아, 그래, 그래. 아. 터놨으면 나가세요 나가세요아 근데 아저씨 왜 이렇게 집에 벽돌들이 많은 거죠? 아! 아, 여기, 아 이게 내가 어, 내가 돌머리여서 그래 돌머리라서 아이 저저저 신경쓰지 말고 아 바쁘니까 빨리 나가 아나 상자 뜯어봐야 돼아 빨리 나가! 응? 그럼 수고하세요 오야 알지 아이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응? 아하하하하 <웃음> 내 플레이스테이션 5우와하하 <웃음> 신났다 자 근데 잠깐만 뭐 상자 이렇게 많이 왔어 아 역시 최신형이라 뭔가 많이 들어있다 보네. 자 그러면 연어부터 열어볼까. <웃음> 자 여기 있니? 아우 무슨 똥 냄새가 나 상자에서. 에이 아얘 거보다. <웃음> 자 열어볼. 오이거 <웃음> <웃음> 빈상자에 i 구냄새나 n g t 뭐야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야 이거 아 g o 보구나얘아 go to 저거 잘못 와가지고 저 m g 주 내가 전화할 거야 진짜. <웃음> 자, 열어볼까? <웃음> 우리 플레이스. 뭐야? 이 g to g 똥 to the h o 이 s e 이 m g o 어 n g 너 o g 못시겠어 진짜 어, o u 어. 제발. 제발 환기 좀 시켜줘 똥네밴때으 죽을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숨쉬고싶다 <웃음> 아! <Hello>. 여기도 똥이야 <웃음> 나 벌받는가봐 <웃음> <웃음>